안녕하세요 대 n 입입다오오도도 p v e 지터 공식 p v e 지터 구경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if you h 물 v 물 any q 하 e s t i o n s I don't know i <웃음> 음... 음... 깔끔하게 다 비어 있고만. 아 근데 PV는 이런 이런 뭐 뭐지 교환소 이 무조건 필수인가 보네요. 거의. 경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웬만하면 이런걸 갖고 있으실거예요 경매? 주로 경매는 뭐뭐뭐 하나요? 거의 다양하게 다 올라와요 굴끄도 올라오고 공룡 색깔별로도 올라오고 오 빨간색 많아 여기가 이제 메인베이스인거죠? 원래는 저기 저희가 지금 브리딩 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여 여기 아, 브리딩 장이 또 막, 따로 있어요?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쓰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고 이제 소소만 주는 생각이랑 아... 어, 혹시 그거 있나요 그거? 그거 그 있잖아요 그 키티먹는 애아 시누마크가 없어요 아네 여기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만드는지? 별집만 짓는 데한 2주 걸리어 별집? 네. 어, 이 이름이 이 네. 별집이에요? 별집이에요 별같이 생겨가지고 여기는 원소충당 어떻게 하세요? 원소충당은 민님의보면 음. 오른쪽 제일 위에 눈으로 덮인 곳 있잖아요 아, 거기서, 거기서 캐시는 거예요 그냥? 네, 스트라이드 한세대의 적이 바깥으로 캐고 있어요 이 2층은 뭐 있어요? 2층은 그냥 애들 유아기 애들 작은 애들 키울수 있게끔 모는씌있아 있게. 음... 문이 많네 네 각자 저기 안에서 방으로 쓸수 있게끔 하나같이 아 약간 개인방 느낌인가요? 오~~ 어. 보통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이게 보통 이밤이 되면은 여기 좀별별빛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많이 떠가지고. 밖에 나와서 힐링할 수 있게 이렇게 지었어어 옆에 가차타워까지 있네요? 네 맞아요. 이것도 지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... 저 옆에 부수... 아직 빌드 하고 있는 건가요? 네 여기 유튜브 보니까 막 성같이 지울 수 있길래 아. 그거 보고 따라서 지으려고 준비 중이에요. 아. 오, 밤뷰. 어. 밤이 이쁘고 진짜.